판매하세요. 네. 이거 얼마씩이에요? 안녕하세요, 푸드박스입니다. 노량진 수산시장 동일문 쪽에 가면은요, 이렇게 빨간색 간판을 쭉 달아놓은 골목이 있는데,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장어만 판매를 해요. 뭐 민물장어든 붕장어든, 이런 장어류를 이제 판매를 합니다.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네게 있어요. 네. 이거 얼마씩이에요? 키로에 네. 3,000원이에요. 키로 3,000원. 네. 다 섞어서 주시는 거죠? 아니요, 내장만 네 주시는 거죠? 내장만? 네 아, 네. 그럼 대가리하고 뼈는요? 아3거원 네, 전부, 네, 전부 다 판매하는 거예요 내장하고 대가리 하고 다탕 해먹을 거라 내장 손질 하세요 네. 네. 내장 손질 꼭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. 하고 이것도 같이 요 얼마나요? 1kg 주세요 1kg? 네 1kg 맞나 아니 먹기에 많냐 이거? 먹기에 어, 네. <웃음> 많죠? 많죠. 한번 끓여 먹을 거예요? 네. 여러는 들어가봐야 들어게요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구매해 가지고 왔는데 이 장어의 효능 다섯 가지를좀 보게 되면은 먼저 첫번째 원기 회복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원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만성 피로나 면역력 저하로 인한 여러가지 잔병치레가 생겨요 뭐 식욕 저하도 생기고 무기력증 뭐 설사 뭐 추위도 잘 타게 되고 수동냉증 같은 것도 고생을 하게 되죠 근데 장어에는 양질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여러 영양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요 기록회복과 신체 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어는 비타민 A, B, 그리고 뮤신 성분이 있어서 남자들의 스테미너 향상에 아주 도움을 준다고 또 알려져 있죠 네, 두번째는 피부 미용이에요. 여성분들이라면 다들 깨끗하고 좀 어려보이는 피부 갖고 싶어 하시죠 네, 이제 장어를 섭취하면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 이유가 장어에는 DHA EPA 성분이 풍부해서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속에서 해로운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한 장어에는 회춘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E 성분이 들어있어요. 이거는 성인병 억제나 노화 방지 또 피부 보호 등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장어에는 레티놀 성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피부 재생이나 피부 탄력성 증진하는 데도 좋다고 해요. 세 번째는 뇌 건강이에요. 장어의 지방에는 DHA, 오메가3, EPA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뇌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또한 네 번째는 면역력 향상인데요. 장어 안에는 비타민 A, B, E, 마그네슘, 인철, 칼륨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장어는뭐 이게 되면은 이제 몸속의 영양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주겠죠. 또한 다섯 번째는 눈 건강이에요. 장어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A, 그 레티놀이 풍부한데 이거는 예, 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을 병을 일으킬 것들을 예방하고 또 실용 유지에 좋다고 합니다. 단,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장어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생선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장어탕을 만들어 볼 건데 이거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지금 전체에게 3,000원 주고 사온 겁니다 지금 대가리 하고 이제 뼈는 조금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이요 에이 내장 손질이 조금 까다롭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별거 아니다 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요거 쓸게 있죠 요거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네, 슬게 제거하고 다음 위 속에 보면은 이게 자연산이다 보니까 먹이 활동을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 점액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살짝 긁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장이고 조금 어, 이물질 제거하는 거 불편하다고 하시면 내장은 조금만 하시고 대가리를 좀더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장 좋아하지 않으시면은 요거는 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내장이 워낙 장어 내장이 유명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장어, 장어 내장은 살짝 넣어주는게 사실 좋기는 합니다 그 대신에 이거 손질할 때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냄새가 날수 있어요 지금 이제 쓸게 잘라내고 장의 끝부분을 잘라가지고 쓱쓱 쓱 문질러 내주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척을 한 다음에 조금 그래도 약간 미심쩍잖아요? 그래서 여기다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조물조물조물해서 여러 가지 뭐 점액질이라던가 좀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는 처음에 이제 사각보은 살짝 그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리하고 이제 뼈 있는 부분에서 손질할 거는 이제 약간 피기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질러서 빼내 주시고 이제 등뼈에는 이렇게 신장 부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뜯어 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손질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정도 먼저 삶아 가지고 꺼내 가지고 이제 이물질 같은 것들을 좀 제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내 제거도 좋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살짝 삶아 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흐르는 물에서 세척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물을 냄비 에한약 3L? 2.5L, 3L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후추 이건 이제 냄새 같은 거 이제 제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푹 삶아 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생강 생강은 참잘 어울려요 장어에 나는 비린내를 제거하고 또 소화 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또 미림이나 이제 소주 한 100ml 이 정도 좀 부어 주시면 돼요 미림을 넣으면 조금 단맛이 좀 나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-40분 정도 이제 푹 끓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다 끓게 되면은 이제 생강은 덩어리 되어 있잖아요. 요거는 다 건져내줘야 됩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삶을 때 이렇게 망에다가 넣어가지고, 어, 이렇게 향신료들을 망에다 넣어서 이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, 간편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저희 도깨비 방망이 사용해서 갈아줬는데, 뭐 믹서기 같은 걸로도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어, 생각보다 잘 갈려요. 아주 짧은 시간 뭐한 2분 이 정도 어, 갈아 준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굵은 채반에다가 걸러 주면 됩니다 지금 이게 별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장어 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뼈들을 다 걸러 내줘야 돼요 살살, 살살 이렇게 해주면 이 뼈만 이렇게 남습니다 생각보다 뼈가 많죠 자, 장어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육수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. 자무시래기를 제가 사가지고 왔는데 뭐 우거지 사용하셔도 돼요. 이거 300g. 이거 마트 가면 이게 팝니다. 이거 이제 불리면 한 300g 정도 돼요. 부러지면은 이 된장 두 큰술, 고춧가루 세 큰술 정도 넣어서 이게 조물조물 좀 묻혀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장어탕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. 어느 정도 끓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마늘 세 큰술, 액젓 두 큰술, 그리고 들깨 가루 두 큰술, 숙주 350g 이렇게 탁 집어 넣고 또 끓여주시면 돼요. 지금까지 한게 간단해요. 재료 사 와서 재료 손질했고요. 그거 이제 푹 끓여줘가지고 갈아주고 채반에 받쳤고요. 그리고 준비한 재료들 다 집어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. 아,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,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. 이거 굉장히 쉽고 어, 맛있어요. 몸에도 좋고요. 이거 대파 넣고 마지막에 깻잎 넣으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굉장히 진해요. 여기에 이제 뭐 산초가루나 들깨가루 좀더 넣으셔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청양고추 이런 것들 이제 넣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. 풍미가 더 올라와요. 그리고 이제 무청을 제가 썼는데 이 무청이 시래... 그 우거지보다는 조금 달달한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무청 시래기 먹을 때는 조심해야 될게 뜨거움. 이 완전 조심해야지 됩니다 근데 장어는 모든 분에게 다 맞지는 않아요 어, 그래서 지질 함량이 좀 높죠 장어가 그래서 통풍이나 지방간지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어, 장어랑 복숭아랑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안 돼요 어, 그래서 어, 이거 장어 먹은다 복숭아 같은 거 이제 피하는 게또한 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네, 이거 생각보다 맛이 좋아요 조금 이게 과정이 좀 번잡스러워 보이지만 그렇다고 또 어려운 것도 없어요. 3천 원 주고 장어 내장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끓이면 한 6인분 정도 어, 나옵니다. 그래서 요거 아주 맛있게 예, 드시고 또 코로나로 좀 많이 아팠던 분들 또 원기 회복하는데 또 아니면 면역력을 좀 높이셔야 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탕입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